아 맞는거 같은데 그래도 굳이 하나 뽑자면 어... 예능이 되는 밴드 <웃음> <웃음> 메인 보컬이요 메인 보컬 저, 저 예능, 예능 담당을 하겠그니다 맞는데? 그 내꺼 꼭 비주얼 담당이지 메인보컬 하겠습니다 오그걸잘 다다보네 <웃음> 오 예명은 좀 어렵죠 시아전수 누가 보면 화이텐 했다니요? y a 이 o whiten. w K-pop, t a n K-pop, Taba, Boy g 이 r u Billy, Tang, Bain, K-pop, Bony, h 당 w i 당 h 메인 댄서 n i Jen, Dang, Dang, d a 에르드에서 이제 짐모짐모라고 불리는 것 처럼 브레이킹 리키 브레이킹 리킹 그러냐면 진모 짐모로 불러주세요 <웃음> 저1번요 메인보컬 활동명도 있을까요? 어 네. 시아준수 최강찬 아 그런건 안될것같고요이로 할게요 제이제이 영어 제이 신박하죠? 집박한데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이돌이 아니라서. 어 저는 메인 보컬이요. <웃음> 저도 메인 보컬로 하겠습니다. 저두 명이 시와 윤수이기 때문에. <웃음> 어저안할게요 아, 오. 아, 오 챌린지. 너무 좋아서. 메인 댄서 할게요. 춤잘 추죠. 음, 배우면 좋죠. 아. <웃음> 어. 비주얼 담당 해야지 또. 아 어, 저는 당연히 비주얼 담당. 고셔. <웃음> <좋죠? 웃음> <웃음> 아이돌이 되는 거야. 아, 기획사가 되는 거 남장 보컬이지? 보컬이죠, 보컬. <웃음> 어, 우리. 어, 우리. <웃음>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이 어, 우니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 어, <웃음> 요즘 댄서가 유명이니까 메인 댄서. 아 그러면 예명도 하나 혹시 있을까요? 네? 예명 그러니까 활동명 같은 거죠. 네. 그룹 이름이 있나요? 그룹 이름은 어. 딱히 없었다 지금. 네. 아, 그룹 이름 하나 지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성라이온즈 야구들 아, 만든다면 음, 라이온 자국으로. 체크 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체크가 아니니까 코치님 만약에 포치님 만약에 아이돌이 됐어요. 포치님 메이 보컬이십니 보컬이요? 네, 노래 잘 부르십니까? 이수진 <웃음> 있을 <있을까요>? 네. 오그 <웃음> 우리 예능 업사 안 그러는 건는 비주얼 담당 예명 하나 지어 줄수 있어요? 누구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웃음> 예능 담당하겠습니다. 예명 하나 지어 줄 거야. 오라니겠습니다. 우라이요우라이요 우람이. 오라니. 오라니. 오라니. 누 와요? 예능 담당. 저는 메인 댄서에서요. 뚱자로 할게요. 저는 메인 보컬에서 공기로 할게요. 메인 보컬 하고 예명 <웃음> <웃음> 최강 황건하겠습니다. <황과로> <웃음> 와 이거 또이블 활동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뭐야 활동명 예를 들어서 레드벨벳 조이, 최강창민, 시아준수 이런 식으로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웃음> 메인 보컬이지 아 저는 예능 담당으로왔어니 너는 마, 형 뒤에 있어 메인 댄서 어. 댄스로할까요네 역시 야, 너는 얼굴이 안 되잖아 어? 선배님 예명 환희 어... 수줍니다. 나들이 할 때는 그 저는 4번이 어울릴 것 같네요. 예명도 하나 줘 주죠. 로제. 저는 4번 예능. 수줍. 너무 랩이잖아, 장. 저요? 너 랩이잖아. 아, 예명? 예명? 아, 그건 좀 어려워. 아, 그거 좀, 좀 시간이 선수도 하고 갔어요. 감식 지참. 네. 네. 아니? 댄서. 너 댄서? <웃음> 형은 유능이지. 저는 저 비주얼. 뭐라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재밌게 하는 거죠. 진심이잖아. 저는 메인 보컬 하고 싶습니다. 넷넷 아니면 1 번. 노래 잘 못하지만. 형 메인 보컬. 돌고래. 아, 아니 예명. <웃음> 저는 메인 댄서요. 저 메인댄서 이렇게어잘 어울린다 찬이지 찬이지 찬이지 찬 메인댄서 형이요형이이이이요메인보컬 네, 네, 네. 네. 네. 예명 혹시 예명도 지어줄 수있으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습니다 만약에 아이돌이다면저메인댄서예요 예명 중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다 댄서도 안 되고 뭐 보컬이나 뭐랩 쪽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추가 메인은 안 되고 그냥 뭐 그래도 랩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되지 않겠어? 추가적으로 네. 각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선수를 네. 한번 추천해 주시죠. 일단 비주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기 뭐원테인이나 부자욱이 가야 될것 같고 예능은 호재, 저기 일, 메인은 상수 보컬이나 랩뭐 이런거 그리고 메인댄서는 춤추는걸 애들이 못봐서 아 민수가 하면 되겠구나 김인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빛. BTS는 안될거 BTC로 합시다 BTC <웃음> BTC는 <웃음> 비트코인이 네요아 그래요? <웃음> 아, 아니 뭐 그래도 BTC는 뭐, 비트코인이 들어가네 아, 그래. 아니 난 원래 b t s 를 좋아하니까 BTC? 아, BTC로 합시다 BTC로 아 활동료 비트코인 <웃음> <웃음> 이게, 뭐, 이게 그냥 BTC? 이게, NFT잖아 알겠습 미래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이돌이 된다면 그렇죠 살짝 좀 메인보컬? 메인보컬? 네 메인보컬 노래 보컬. 자신 있어요? 아니 자신이 없는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 예명이 좀 어렵지 않나요? 아, 뭐 그런? 승현좌? 승현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메인보컬 하고 싶어요 예명이요? 그런 거 생각 안안해봐아 예명은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메인보컬이요 예명도 어, 하나 지어줄 수 있나요? 활동명? 어, 저... RM RM 너무 좋 <웃음> <따라해. 웃음>